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클럽의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클럽 스피드, 우리가 말하는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의 내용은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고 다음 레슨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때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쉽게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스윙이 막히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네, 자 우리 스윙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라게 어떤 거냐. 여기서 이 클럽이 지나갈 때 클럽을 잡고 있는 내 양팔이 내 몸을 과감하게 지나가면서 부딪히거나 혹은 멈춰진 상태에서 클럽만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렇게 스윙의 흐름이 중간에 막히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첫 번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히게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양팔의 간격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은 이렇게 백스윙이 들어가는 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 간격이 이렇게 넓게 벌어지게 돼서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옆구리 부분에 오른팔 팔꿈치가 닿게 되면서 스윙이 막혀요. 이렇게 되면 은 스윙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팔꿈치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더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손목으로만 들어가는 이런 임팩트가 나와야 돼요. 네. 자,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팔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백스 셋업을 잡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쭉 들어가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 팔꿈치의 방향이 정확하게 수직 아래를 바라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운 스윙 들어올 때, 굳이 옆으로 떨어뜨리지 않아도, 이 양팔의 팔꿈치가 가깝기 때문에 내몸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히는 부분이 없이 지금처럼, 팔로스루까지 지나가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약간의 허리턴이 가미가 된다면 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큰 아크로 더 멀리 팔을 뻗어줄 때 여기에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내 팔이 막히지 않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 공간을 편하게 지나가려면 은 넓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좁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게 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양팔꿈치의 간격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내 왼팔과 오른팔의 간격이 모여 있어야 내 스윙에 막히는 부분이 없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그리고 여기에 허리턴이 추가되면서 팔로스루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서 어, 내가 굳이 스피드를 늘려주는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편하게 클럽 스피드가 상승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이 맞으면서 나가는 볼 스피드도 같이 상승이 되고 그 결과 거리가 훨씬 더 쉽게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